한 마리가 아래서 깨어났어요 첫째 둘째 멋진오리 셋째 넷째 예쁜 오리 막내 오리 못생긴 오리 이움을 받았지 하지만 씩씩한 막네모든지 열심히 할 거야 수영도 열심히 할 거야 멋진오리가될 거야 될 거야. 우리 씩씩한 막내 오리는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? 계절이 지